국사사만이라 이것은 남양충국사라 남양충국사 육조스님한테서 법문을 듣고 저 남양백해산 당자국에 들어가서 40년을 장자한 사람입니다 4 0년 장자 그래가지고 당나라 숙종이 나오러 그냥 안 나왔어요 안 나오고 거기서 공부를 하다가 숙종 숙종 다음이 다음에 그지 그 다음 다음에 저 서역에서 대의삼장이 나왔을 직에그 이제 정검원의에서모스크강이 게 나왔다는 게그 얘기가 많아요 그재미난얘기인데그 이제 그리 나오제 대단한 양반입니다 남양충국사 육도스님의 제자요 근데그 제자에 탐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탐헌이라는 사람 역시 충국사만 못한이게 아니라 대단한 사람이요 탐헌이 뭐두 알지 원상그리는 거 있잖아 원상회 원상적인 이지아이됩니다 그 탐헌이 원상국 있잖아, 어? 그 이제 본 이름은 응진이라 그래, 응진이. 응진인데, 냉주 당호가 탐헌이, 탐헌산에 가서 살았다고 해서 탐헌이라고 해. 자. 그 이제 그때 이제 탐헌이가 어릴지게 지 엄마. 어릴지게. 국사가, 요시자랑이 탐헌이요. 국사가 시자 탐헌이를 세 번이나 부르니까 시자가 또세번 예예 대답했어. 어? 국사가 이러대. 국사가 이래, 가자서 이러기를 내가 너를 고부하는 줄 알았더니, 어 내가 너를 고부하는 줄 알았단 말이야. 그걸 고부라는 것은 그걸 배반하는 게야, 배반하는 거. 내가 너를 배반하는 줄 알았더니, 그건 무슨 소리야? 아무 일도 없는데, 아무 일도 없는데, 스님이 상결 자꾸 부르니까, 그 쓸데없는 짓이니까, 상결 배반한 게된놈이 그래서, 야, 이거 들어봐. 이거, 뭐, 그불 하나 그랬는데 뭘, 그 팔려야 돼. 그, 이제, 세 분을 부르는데 쓸데없이, 상결 부르니까, 내가 쓸데없이 널 불렀으니까, 내가 너를 배반하는 줄 알았더니, 세분은 쓸데없이 또 대답을 하니까, 이제 보니까 니님이 날 배반하는 게. <웃음> 그랬니지 <웃음> 본문이 알겠어? <웃음> 자 들어와요 어디갔어 어 장차 일기를 가자 일기를 내가 너를 배반한다고 생각을 했더니 원래 도리어 이 니가 너를 고부한기로구나 됐어요 알겠지 문문이 가로되 국사가 세분 부르에 세분 부르는 것이 설두가 타지라 그 다음에 그 그렇지 일이다 이 말이 설두 타지라는 건 그게 실없는 일이다 이 말이야 어? 속 간을 다 내빙기고 어? 세자 사망하는 것은, 요건 좀 좋은 걸 통했네. 세자가 세분 대답하는 것은, 광을 하해가지고 토출한 것이다. 신이 부르니까, 신이 부른데 이 대답을 못할 수가 있죠? 그건 당연한 일이다. 이 소리야. 응? 어? <웃음> 국사가 연로해야, 그, 나이망 국사가 나이 늙어가지고 마음이 외로워. 마음이, 저, 나이 많으면 자꾸 외로워진대요. 그래서 옆에 사람을 자꾸 요구하고, 시봉하면 알겠지, 저, 박인선 주 자꾸 이래서 뭘또 알라고 자꾸 하고 안 아, 알아도 좋은 건데 자꾸 뭘 알고 서서 야, 아들아 그거 어떻게 됐나 그 젊은 사람들 꽤 귀를 피는겨 <웃음> 내가 늙어 봤어 있는 거 알지? <웃음> 자, 자, 국사가 말이야 나이 늙어서 마음이 외로워 가지고 그지 억지로 말이야 억지로 상자가 법문 안 들으려고 한걸 자꾸 끄어다가 법문 들으고 자꾸 상절 부른 거지. 그래서 저, 소를, 소가 풀 잔뜩 먹어 배가 부른 데다 끄어다가 풀 밀으려고 한것 같다, 이 말이요. 그건 뭐, 쓸데는지다 알아. 자, 소를, 소머리를 잡아가지고 풀을 억지로 잡고 안 먹으려고 하는 것 같다. <웃음> 됐어요. 어? 재밌죠? 시자가 미궁성당이라 신님이 암만 그런 걸, 그러죠. 미길락 해도, 그걸 자꾸 법문 들락 해도, 시자가 미검 성당이라, 시자가 즐거이 성당을 하냐, 안 받아들여. 어? 왜 그런 가 아니라, 미식은 부중포중찬이라, 암만 좋은 음식이라도, 배부른 사람에게는 그, 포인행은 그, 마땅치 않는 음식이다, 이 말이야. 마, 포인행은 맞는, 맞을 중자, 맞는 찬이 되질 못한다. 됐죠? 어? 사도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심, 어떤 심이냐? 이 말이 사도하라. 나리가, 어떤 곳이, 이것이, 저가, 저가, 신임을 고보하는 곳이 되는 거 됐죠? 어 나리가, 이것이, 어떤 곳이, 나리가, 이, 저가, 저는 이제, 시봉이지요. 탐헌이가, 신임을 고보하는 곳이 되는 거 됐죠? 요거, 이제, 옛날에 있는 송을 갖다 나온 게, 이게, 에, 국청의 제자 기호, 나라가, 나라가 깨끗해서 정치가잘 되면은, 그때 가서는 재주 있는 사람이 대접을 받지, 응? 어? 모함도 안 받고, 응? 어? 나라가 깨끗해지면은, 제자가 귀해지는 것이고, 가부에 집안이 부자가 되고 능력해지면은, 아들, 딸이 교만이 늘어. 폐물도 가지고, 저, 뭐, 뭐 많이 가지고 그런 게 남을 없으게아니 그와 마찬가지다. 그런 셈이다. 이거, 그와 같이 해서, 이게 신임이나 상제나 그때 능넉하고 법이 모두 풍부한 게 이런 짓이 나온다. 그래서, 그서 <웃음> 어? <웃음> 자, 송하야, 거르대 이제 억지로, 억지로 굴릴 수 있는 는거 마찬가지요. 그 이제 송하야, 가르대 철가가, 철가는 목에 쓰이는, 저, 쥐진 사람, 목에 쓰는 그, 목에 쓰이는 칼 있어. 족쇄, 항쇄 하는 게 있지? 이 항쇄 그걸 두고 한야 철가가 구무가 없는, 구무가 있으면 이제 일 장구구 빼고 해서 쉬운데 아주 구무가 없는 놈을 한번 채워놓으면은 미래지가다 하도록 못 나오는지라. 알겠어? 그래, 철가가 무공한 것을 사람에게 다담하기를한다 이게, 남양 중국사가 뒤에 자기 자손의 법이 좀굳기되기로해 가지고 아주 단단한 것들 갖다 차워 놓는다 이겨. 삼계를 어? 됐어? 그러니까 누가 아손에 미쳐 가지고 그것이 등한질 안 해. 그게 그렇게 미련한 족쇄, 황쇄를 차가고 가는 거지. 그러면 그거는 보통 사람 되는 게 아니거든 문을 버텼고 다믓 호를 지탱함을 얻고자 할 진된 구례 법을 자손의 법이 견고하게 만들려고 할 진된 자손을 기른 것도 그렇고 상계놈도 보통놈은 아니다 안돼야 된다 이제 머름지기 붉은 달리로 칼산에 올라가는 그놈이 해야 된다 응좀 어? 어렵소 됐지 알겠지 자 이제 이 동산 마산근이 나오네 열여덟째는 동산아 삼간이라 시간은 어떻게 했어 시간 마개며 아니 한 삼십 분 남았지 에 그러면 이제 된다 오늘은. 한 아홉 개나 열 개를 해야 돼요. 지방 한대개 했지. 오전에 이 동산이라 이 동산은 아까 수초 선사요. 이게 저 동산 양계 선사 아니요 알지? 동 조동종의 동산이 아니고 이건 운문종의 아까 운문어 상계라 그러잖아, 아까 아까 나온 거기다, 거기 봐. 동산 동산이라. 동산업, 마산근이라 소리다. 자, 이 얘기부터 먼저 들어. 자, 자. 얘기 하는 건 들을 수 있잖아, 모두. 냉이위에 네, 여기서, 저, 사도에, 사도에서 <웃음> 있다 왔습니다. 어제 하더라. 아까 그, 그 사람이야, 이거. 사도에서 왔습니다. 미천날 떠났으면, 스무다섯날 떠났습니다. 하던 그 사람이야, 봐 어? 어. 그 사람이 이제, 그래, 크긴, 그래도 크게 깬대지. 그래, 운신님한테그 깨가지고, 이제 조세를할때조세를할 때. 조시를 할 때. 조술을 할 때, 조술을 하니까 이제 학자들이 모이 들지. 한날은, 그, 오늘 아침에 먹뭘 자셨어요. 죽 먹었지. 그, 그러니까 선반은죽 먹는 거거든. 죽을 먹거든. 그, 그러니까 인제 흰죽을 만날 먹이 대중이 티쟁이야. 아이, 흰죽이 무슨 맛이 있어, 먹지. <웃음> 그러니까 그, 이제, 그, 수초치님이 조실이 있다가 그민망한게 어디서 깨가 좀 생겼어. 깨가 뭐한 서너 대 생겼어. 깨가 생긴 것을. 그리고 이제, 맛없는 죽에다 썩어줄려 잡이지. 그몇맷에다 슬슬 이제 식전을 갈고 앉았는데, 갈고 앉는데 학자가 떡, 어디, 딴 데서 자고 말이오. 떡, 들어가되는 기라. 매매를 매, 를 갈고 앉았는데, 치님! 이게 뭐, 어떤 게이 불법 적극 때문인가 모르겠지. 모르니까. 마상근이니라 해서, 마상근인이라마상근이나하서선 흥림자, 흥림자, 그걸, 그걸 중국 사람들은 깨를 갖다 호마라 그래. 깨는 그니 이제 뭐, 저것이 저, 무슨, 그곡식인 깨, 저울에다 달거든. 저울에다 달, 저울에다 언제 구름이 안새나가지 왜. 그래서 이제 깨를 서어근그 가는데, 그걸 갈고 앉는데 와서 물어 인게그만그 앞에 그그 그 깨를 가지고 깨서은이라 고마라 깨 모두 삼석은 이렇게도 괜찮지 <목소리가> 삼 이걸 고마라 하면 깨라 깨라 깨서은이라서라 <목소리가> 뭐든지 삼성은 이라 뭐든 끌고 앉았지 삼성은 이래 개도 모르고 하면 돼요 <웃음> 모르고 하면 하도 가 되는데 알고 하면 안 됩니다 자 삼성은 이저깨그 깨석은 이냐 이 소리입니다 됐죠 응응왜내이 어? <웃음> <웃음> 어? <웃음> 하나도 안된 줄 알아 나를. 긍정 안 하는가? 해주시니까 깨달은 <웃음> 점이 있습니다. 어? 그거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그저 뭐참석은이라 했던 것을 말이야. 깨석은이나 안 그거 깬거 아니다. 그게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 가지고 안 돼? 정말 파고 들어야 가 되지. 정말 마상근은 본질을 알아야 되지. 마상근 하면 말이야. 마상근 하면 들어봐. 마상근 하면 깨서근을 가지고 있지만 우주 전체를 탁 내놓은 게 하반 탁줄로 마상근 하면 다 들어가는 게 어? 어? 니나 내나 이 우주 법계 전체가 탁그 마상근 속에 들어갔어 어제 얘기했잖아 옴라만 속에 부처님 깨달은 게다 들어가요 어? 마상근 그거는 저아래도 얘기했지만 뭘 적은 것을 큰 통에다 내놓으면 들은 것과 짜는 놈이 달거리지만은 양이 폭이 다르기 때문에 대소가 다니께 이게 여기 컵을 갖다 컵에다 감추면 능소가 없어져요. 컵을 컵에다 감추면 은 능소가 없어진 것이 능소가 없어진 것이 제불을깨달음인 게. 그러면 어느 법문을 하든지 간에 능소가 없는 그한부디이 뭉텅한 놈이 나와요. <웃음> 그게 하도야. 그게 진언이고 알겠지 이제. 응? 어? 왜 달가 그런 걸 가지고 자꾸 들어요. <웃음> 이, 능소가 없어졌어. 그러니까, 어느, 눈을 검지로손하대로 우주 법에 전체가 그거 드러나요. 어? 그게 이제, <웃음> 깨달음이란말이야 자, 이제 국사 삼만 알겠지? 어제 죽고서 봉산 삼은 알겠지? 동산 하장이 어떤 데 주인이 묻길래 어떤 것이 부처님입니까? 뭐 이런 게. 그게선이면을 그러니까 마삼건 이랬단 말이야그리고 마삼건 이것은 우주 전체 벗기 생기 때문에 이걸 자꾸 깨달은 그렇기 때문에 참고를 하다 보면은 내가 말이야 내가 잡림이 등이 전부가 저 파리 잡는 약 봤어 파리 잡는 약왜 파리가 날아갔다마말붙더구만 붙어 뿌리지 하도에 전부 파리 붙어 기붙뿌려야잡는이 붙어 뿌리면 이제 꼼짝 못하는 거야 자어자 마성근 됐지 무문이 가야 돼 동사노인이 동사노인은 이거 말이야 저 이, 거기, 문문한테 깨달은 사람인데, 참덕, 참덕, 사, 방엽선이로다. 이래, 방엽선. 방엽이라는 조개입니다. 조개 알죠 조개는 말이요, 그걸, 조개 껍질이래에떡 벌리는 걸입 벌린다, 그래대그입 아닙니다. 집이지, 그림이. 입은 꼭고 고 안에, 살 속에 입이 있어요. 살 속에 입이 따로 있어요. 이거 조개가, 이 조개 껍질 벗기는 그 집을 이렇게 딱 벌리네, 집이. 고그 속에 입도 있고, 뭐, 창사도 있고, 그 속에 몸에 있는 기라. 그렇지? 그런데 세상 사람이입벌린다 그럽니다. 조개가 입 벌린다고. <웃음> 이놈은, 그, 이제, 우리 하듯이, 입을 벌리면은, 전체 재산이 다 삐져, 속에 듣는 이 그렇지? 그래서 이제, 대심도 그런 소리를 했고, 그걸 방협선이라고 해, 방협선. 그래서, 옛날 조사들은 대신 미한소리지만은내한 건, 내 선은 방협선이라고 그랬어. 한마디만 짓거리더라도 자기 미천이 다쪽에 들어간다는 거라. 알겠지, 방협선? 아, 이만 멀리면 다, 다, 다 비인 게. 창사까지 다 비어, 몸뚱이 다비 방협선. 요것도 이제, 무문이가 이거, 동산을 갖다가 이제 축기는 거야. 이 축기는 축기능기 게 바로 축기는 게지, 비행기 되는 게지 몰라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자 동산노인이 참덕 방협선을 했서이 적은 저몇분이지않되는 방협선을 참덕을 했단 말이오 자기 양편에 제우 양편은 그저 그저 그, 그, 그 껍질이지 양편을 열매 노출간장이라 그 속에 든 간, 간장이 간 말장 드러나 뿌리여 드러났지 연수여서나 비록 그렇긴하나 각 방협선은 핵인 했으나 차도하라 또한 이라 어떤 곳을 행해서 동산을 보려고 하는 거. 그 마삼근만 들으면 동산, 이, 동산을 보는 방법은 다른 방법 없어. 마삼근을 통해가지고 봐요. 마삼근을 통하다 보면 동산이 비어. 마삼근을 참고하다 보면. 알겠지? 다른 방법 없어. 마삼근만 자꾸 들어가 앉았으면 동산이 눈에 띄는 거야. 동산은 살림도 알고. 그, 파이없어져야 해서 그거, 은액이 거죽으로 이래 딱 띄면 그몸띄 비는 거. 그게 내놓긴 다 내놨지만 그거 그 그거 보는 것은 그게 뭐냐이지 참말로 동산어 내용을 알려면 그걸 뭘 통해서 하느냐 마상근을 통해야 한다는 게 알겠지? 어? 단단히 알지? 어. 송해가르대 돌출 마상근에 마상근이라는 문제를 돌출을 제가 펀뜨내 가지고 말이야 내승이 내승 돌출 마상근 하니 달아요. 은친 이경친이다 말도 친하고 뜻도 친하다 말이야 요거는 <웃음> 친구의 사무가과 한테 말과 이두 가지면 들었지 그 동안에 뭐 다른 것도 들어가지 뭐 다른 행동도 친구의 사무이다 들어가지 또 이것을 그 유권으로 말하면 은은 입에 당하고 이는 제유권에 당한게 그 동안에 아니 비그다 들어갈지라마도 그렇지 응? 은, 친, 이, 이경, 지나니 말이, 말들이 지나고, 뜻뜻또한 친하니, 이게, 그것을 합하지 못하고, 거직으로 감돌고, 망상을 갖고, 딴 말을 한다면 틀린다, 이게. 마상은 이외에 밖에 맞지 않아, 지그 거다가. 마상금을 해석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내설 시비제에 와서 시비를 얘기하는 것은, 문득 그 사람이 시비입니다. 분별을 내고 망상을 내고 언서를 비푸는 사람은 이거 마상근을 도리를 배반하는 겁니다. 이 소리요. 됐어? <웃음> 어. 이제 그저는 돼 가는구만. <웃음> 자, 좀 쉬, 숨을 쉬지 이제. 이래야만 많이 나가죠. <웃음> 열아홉째 평상심이시 더라 어, 평상심이시 더라 남전 조주 여건 보면 조주가 말이야 조주가 여건 보면 아주 어른워에또된 걸로 돼가 있어 이걸 뭐, 면그 어제는 60년 돼서 그됐다 그랬지 그런데 60년이 돼서 출가했다는 데도 있고 이걸 보면 또어른지게 되었거든 이걸 이자가 쓴걸 뭐라고 얘니 어? 남전 그러지 남전 그땅 이름 전이라고 해요 요새는 저 김전 경상북도 우리 사는 데가 김전입니다 있는데 그거 어떠 사는 김천 이랬단 말이야 요샌 말짱 거라. 땅 이름을 말이야 해인사 주지스님이 말이야 어디 계십니까 헙천해인사 있습니다 <웃음> 그 합천이지 합천 아니야 해인사 주지스님이 그전 주지스님이 그랬어요 그전에. 그전 주지스님이 헙천해인사 <웃음> 사 삽니다 평안도가 희백자고 내천서 쓰는데 그걸 백천이라고 일러요 새 사람들은 그걸 배천이라고 일러요 백천 배천. 어. 대원의 대한때 어떤 사람이 시골 사람이 왔을라매 하도 구사를 해서 빚을 하나 달라고 래서그저 배천 군수를 지겠더니 그제 군수를 떠날 때 대원의 대감한테 고마, 고맙다고 인사하러 왔어 그래서 음식을 먹고 앉아서 자네 지방 어느 군수로 가는 거 알면서 백지 어느 군수로 가는 거 아니지? 백천을 갑니다. 어딜 가? 백천을 갑니다. 이 사람 백. 그만 군수 가면 두 개. 그고라나 이름도 모르고 그렇게 자네가 고집을 세운 사람이 그 백성의 뜻을 어떻게 맞추겠는가? 자네 보면 집에 가서 편안히 누굽해. 그대란다. 이게 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지. 자, 아, 이제 들어봐. 내가 이걸 왜 쓰는 게 아니라 남정인이란 노장님이 서상원, 상서서자, 모양상자 저 서원이라는 자이지, 기본자. 그거 있다니까 곧불이 들어서 누웠어, 하나라 그래서 3인 저 조주가 찾아왔거든. 이게 루. 아니요 서상원에 있다 왔는가 보다 서상원에 있다가 조주가 이게 남전이 스님을 찾아가니까 너 어디 있다 왔노 아니 서상원에서 왔습니다 이러거든 니네 서상을 봤느냐 물어요 어린애한테 봤느냐 이제. 근데 남전이 스님이 코뿌리 들어서 누웠거든 갑니다. 서상은 보지 못하고 와열에눈 열해를 봤습니다 이게 와이에에누은 열해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깜찍하거든. 그래가지고 듣놓고 이제 법문을 하는데, 뭐라고 묻는 게 아니라, 여하지, 뭐라, 저, 여하지 돈 있고 물었어. 아까는 여하지 불이 있고 하는 게 마상건 이랬지. 여하지 불이 있고. 이건 여하지 돈 있고 물었단 말이요 평상심이 시돈이라, 여기 나오는 게 평상심이 이 돈이라. 그러니까, 한가수적 부와 도리어, 닦고 정함을 가자 합니까 물었단 말이야 애가 그게 치행 짓기니라 저것을 나가서 행하려고 하면 벌써 어긋나느니라 거든응 짓기니라 어? 그러면 불인된 치행하려고 니짜지않을때라 어떻게 저거 도를 알겠습니까아무랬단 말이야 도를 알겠습니까 응도무석지부진니라 어? 도라는 것은 아는 거고 아는데 속하지 않느니라 이랬거든 그게 아는 것은 이 무기고 이제 부지는이 무기고 아는 것은 이제 분별이기 때문에 안 된다. 야 진달 부리진된 마냥 미기짜지에는 그런 땅에 이럴진대는 유역 허항락허하라저 허공 이허하란것 같다 하니게그때견성을 했어. 요거 이제 나오는 거겁니다 자.